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리뷰해볼 책은 마켓 4.0 이라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어,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진원.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먼저 목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킨 새로운 마켓트렌드 2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새로운 전략 3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전략적 활용 방법까지 해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화가 더 진전될수록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원한다. 제품과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갈수록 더 개인의 필요에 맞춰지고 또 개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기업이 공동 창조를 위해 고객과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공동 경쟁을 위해 경쟁사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잠재적인 경쟁사를 찾아내기 위해 고객의 목적은 물론이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잠재적 대안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마케팅 광고보다는 친구, 가족, 페이스북, 트위터 팔로우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점점 더 신경을 쓴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엄청난 양의 후기를 확인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걸 좋아한다. 친구나 가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신뢰한다. 오늘날은 경쟁사와의 협력은 물론 고객과의 공동창조도 중요해졌다. 마케팅의 미래가 고객 경로 전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험의 매끈한 조합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고객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아주 많이 의존하게 됐다. 고객은 친구나 가족 모임이 나쁜 브랜드나 기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종 구매 결정에서 입소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객은 와우라는 감탄사를 내뱉을 만한 요소를 가진 브랜드의 메시지만 경청하고 옹호하게 될 것이다. 고객 커뮤니티에서 충성스러운 옹호자들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 세계에서 기꺼이 자신을 지켜줄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자가 신제품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케터의 1차적인 공략 목표가 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성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마케터라면 젊은이들을 공략목표로 삼아야 한다. 연예인 또는 유튜브 명사들에게 우호적인 후기를 얻어내거나 브랜드의 혁신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등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 라코포스 젊은이들이 커뮤니티에서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콘서트 티켓 한 장을 주는 플랫폼이 있다. 어, 괜찮은 플랫폼이다. 마케터는 당연히 여성 시장도 공략을 해야 한다. 남성은 그저 쇼핑을 빨리 끝내기만을 원하는 반면, 여성은 완벽한 제품이나 완벽한 서비스, 완벽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음,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만의 어떤 디테일한 성향 이겠죠 보다 넓은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 때문에 종종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이 약화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오히려 오프라인 접촉이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타깃 고객 다수는 브랜드가 보내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스팸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지양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유통은 P2P로 불리는 개인과 개인간의 유통이다. 기업은 고객을 섬기기보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에 대답하며 양쪽에 함께 내버렸던 조건을 꾸준히 이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강력한 차별화를 선보이고 몇 군데의 중요한 접점에서 고객과 의미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기업은 고객의 구매 경로 지도를 그리고 그 경로 전반에 걸쳐 있는 고객과의 접점들을 이해하며 중요한 접점을 선별하여 개입해야 한다. 오늘날의 고객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친구나 가족을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옹호자로 변한다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다. 고객이 문제를 겪거나 불만을 느낄 때 관심을 보이면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고객이 브랜드에 대해 대화하게 하면 좋은 점이 있다. 기업은 광고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마케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제품의 가치 제한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뛰어난 브랜드 활동과 거액의 예산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인간적인 브랜드가 가장 매력적이다. 더 바디샵은 여성의 권리신장, 공정무역, 직원의 다양성, 강화 등 마음면에서 사회적 정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브랜드는 자신의 영웅적인 인물을 소지로 한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흔든다. 스토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0일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무료로 반품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객에게는 아주 편리하면서도 위험이 없는 구매 방법이다. 테슬라는 고객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브랜드는 개별 소비자의 행동과 기호를 이해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할수 있다. 나이키 아이디는 고객이 자기 신발과 스포츠 의류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콘텐츠가 진짜 믿을만하다면 입소문과 소셜미디어 공연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저절로 확산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커뮤니티 마케팅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고객 경로 지도를 그리고 고객이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각 채널의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고객은 구매하고 싶은 순간에 구매할 수 있을 때 브랜드에 더 충성한다.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서비스 경험을 나누게 할 수도 있다. 고객 참여는 기업과 고객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두 집단이 친구처럼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 소셜미디어도 고객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다. 따라서 엉터리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지만 감정 소모는 피하고 싶다면 고객은 인스턴트 메시징이나 소셜미디어 등전체적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된다. 스타벅스의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는 고객의 결제금액에 따라서 등급과 보상을 달라지게 해놨 s 목적은 거래 횟수를 늘리고 등급을 올리도록 고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고객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클라이폼도 그 있다. 기업트 기업 B2B 경로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친밀도가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산업입니다. 이에 관계자 집단이 반영하고 구매 과정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객은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인터뷰나 전화, 온라인 설문조사 등에서 고객은 마케터에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객에게는 보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인류학 연구를 통해 고객의 인간적 면모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마케팅에서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정의됐다면 마케터는 집중 공략할 고객을 정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콘텐츠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고객에게 의미 있는 뭔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 바라는 바를 추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콘텐츠는 고객 경로 전반에 걸쳐 배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포맷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대한 할리우드 프로듀서에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이네켄의 아이디어 양조장 이라는 획기적인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에서 고객이 동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고객 집단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도달할 때 바이러스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옴니 채널 마케팅 성과가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은 여러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바로 그때 원하는 제품을 살수 있게 되면 더 높은 몰입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고객과의 접근성 면에서 어떤 채널도 휴대전화를 이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BMW 연구법인은 이제 고객이 휴대전화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케아가 있습니다. 증강 현실 앱과 인쇄 카탈로그를 통해 고객은 가구를 놓을 장소에 인쇄 카탈로그를 놓고 앱쇼 스크린을 통해 보는 방식으로 집에 가구를 들어 놓았을 때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특정 시간에 고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마케터는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상거래, 웬루밍 쇼루밍, 그리고 채널 분석에 대해 마케터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목표와 예산에 따라 서로 다른 채널 팀들을 통합할 때 최고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수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이 앱을 사용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핵심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백엔드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앱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더 쉽게 해줄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로레알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제품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어울 얼... 어울리는지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임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레알은 진강현실앱을 개발했습니다. 고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상거울처럼 활용해서 로레알 제품을 시험해 볼수 있도록 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앱의 설명은 단순함이어야 됩니다 앱은 아주 직관적에서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셜 CRM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셜 CRM에서는 고객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바운드 질문들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셜 CRM을 통해 세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목소리를 공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방적 대화에 브랜드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브랜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불만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셜 CRM에는 대화를 감시하고 거르고 우선적 처리를 할수 있는 소셜 리스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일반 전문가와 IT 전문가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회원들은 평판 점수와 배치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임하는 온라인 고객 커뮤니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후기 작성자는 신참에서부터 최고 등급에 이르기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후기 작성자들은 다른 작성자들과 순위를 비교해 놓은 이메일도 받기 때문에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후기를 작성하고 싶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작업을 완수한 고객에게 보상을 주거나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게이머는 고객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고객은 보상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데 일부는 자아실현에 의해서도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고객 등급 자체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상품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고객의 운동 상태를 추적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주의를 금운동식으로 분류하고요. 등급마다 늘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업은 그 특권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오비치에서는오복스라고 불리는 포인트를 고객이 즉시 현금으로 받거나 나중에 쓸수 있도록 적금에 놓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기업은 와우의 순간을 그저 운에 맡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인프라와 과정을 구축하고 고객이 전 와우의 순간을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최고 수준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브랜드는 고객을 개인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개별 고객의 걱정과 바람을 해결해주는 고객 경험에 덧붙여 인생을 바꾸어 놓을 개인화 서비스를 설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4.0 필리코 코틀러의 마켓 4.0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